근데 여러분 요즘에 더 글로리에 송혜교씨 보셨어요? 송혜교씨가 그래도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쪽 부분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설레임의 강정화 원장입니다 50대쯤 되시는 분들이 입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선생님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막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아이 나이 때 이게 굉장히 고민이겠고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이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환자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저만의 이런 약간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환자분들이 딱 50대에 입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하고 내원하시면 정말 약간 여기가 좀 많이 처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술보도 나와있고 입도 여기가 뭔가 약간 좀 찌그러져있고 그리고 약간 여기가 좀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약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내원을 하시거든요 골격을 살펴보면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 약간 팔자주름이 있는 부분부터 입가 쪽은 약간 들어가면서 이 아래 턱은 나오는 양상을 띠거든요 이게 약간 좀 턱이 살짝 아래로 빠지면서 위가 약간 함몰 되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팔자주름만이 고민이었다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팔자주름 앞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50대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얼굴이 점점 할머니처럼 합주기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50대쯤 되면은 40대 후반부터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나는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에게 어,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드려야지 항상 이런걸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40대 4 5이 됐네요. <웃음> 40대 중반이 정말 딱 됐는데, 마스크를 벗어보니까 제 얼굴도 약간 모양이 변해 있는 거예요. 제가 원래 이제 그동안 뭐 사진을 잘 찍거나 그런 편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, 여권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얼굴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. 여기가 쏙 들어가 있고, 아래 턱이 약간 나와 있고, 진짜, 환자분들이 말씀하셨던 약간 좀 정말 내 모습도 정말 약간 할머니처럼 변해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이 약간 여기 있는 심술보 라인 팔자 이 부분들이 처지지 않게 관리를 했거든요 또 보면 아 약간 40대 초반부터도 약간 입모습이 입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심해져서 오면은 약간 좀 매끈한 느낌을 주기가 좀 어렵긴 한데 긴한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잖아요. <웃음> 저처럼 그쵸?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보시면서 얼굴 입쪽 부분이 약간 사탕 본 것처럼 뭔가 조금 볼록 튀어나오는 것 같아 라는 시점부터 약간 팔자주름 이라든지 심술보 라인을 관리를 하셔야 나이가 들어도 약간 여기가 흘러내리면서 약간 처진다라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50대쯤에 약간 입모양이 변할 때 보면은 우리가 약간 이게 팔자주름이 싫다고 젊은 나이 때 약간 필러라든지 뭐어그 모양물 귀족 같은 걸 넣잖아요 그러면 입모양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얼굴을 무겁게 가져가면 은 모양이 더 약간 안 예뻐지는 거니까 좀 여기 있는 부분은 가볍게 뭘 넣기 보다는 리프팅 시술을 하시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시작 시점은 한 40대 초반부터 하면 은 훨씬 더 모양이 예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40대 중반부터 했잖아요 작년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시술을 하긴 했지만 내가 여기 입모양이 좀 되게 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진 못하고 뭐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입모양이 본격적으로 변하는 시점은 한 40대 중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절찬리에 방송되고 있는 더글로리의 더 송혜교씨 보셨어요? 송혜교씨가 정말 꾸밈없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항상 약간 공주처럼 예쁘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시면 제가 말씀한그 느낌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뭐냐면 여기는 들어가고 아래 턱은 나오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그런 노화의 과정인 건데 송혜교 씨가 그래도 여전히 예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쪽 부분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팔자주름과 심지포 라인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관리를 하시면 정말 멋진 40대 50대를 맞이할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안녕!